저희는 기획부터 제조, 검수, 출하의 과정까지 거쳐 날씨를 만드는 곳입니다 요즘 제가 물이 올랐기 때문에 태어날 때 번개를 맞고 태어났어요다 똑바로 안 하세요 미국에서 바람의 에지 않았어요. 박 1레벨이 다른 거죠? 발 잘생기셨고, 옷도 잘 입고, 비율이 장난 아니시고 어 더, 어. 미, 미안하오